안녕하세요, 달밥이에요. 오늘은 식빵 요리 소개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 식빵 팝콘을 만들 건데요. 자, 식빵을 잘라주세요. 자, 다른 식빵을 에어프라이어에 익혀줄 거예요. 먹었을때 버터를 넣어주세요 마약 토스트 다들 아시죠? 이렇게 뚜껑으로 구멍을 낼 거예요 치즈를 깔고 치즈까지 이렇게 들어있어요. 음, 근데 너무. 야슴이 엄청 있겠죠? 음. 식빵 줄라스 때. 식빵 잘라줄게요. 로만 대파 피자입니다. 원래 대파 피자에 올리브를 넣었던데 저는 올리브가 없어서 과섯을 넣을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거라서. 저거 너무 이쁘다 너무 맛있겠어요 응.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